아 정신 좀 챙기자고 좀 처음 오셨어요? 쭈꾸미 가보지건 좀 해봤는데 그아처음 그러면 조금미 가보지건 해보셨으면 누누는 어, 상어 입질이죠 아 어, 그래요? 오! 잡으셨어 어. <웃음> <웃음> 예. 오! 아까는 아드님께서 잡으시더니 이번엔 아버님께서 잡으시네 오! 더 물만해 사이즈가 애기가 비슷한데 왜제껏안 물지 자, 채비, 애기 조금 바꿔볼게요. 자, 윤기님, 3분 안에 샌드, 샌드위치 빨리 먹기네, 요 음료수도 주셔가지고, 먹을만 합니다. 고기가 없다니요, 비겁한 면. <웃음> 제변명이 아니고. <웃음> 저기 주, 중간에 구독자님이 한번 타셨는데, 먼저 그러시더라고. 아니, 고기가 없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, 힘 실어드린 거지. 오잘 잡으신다 혼자 세마리 잡으셨죠? 세마리세마리네마리야 네네 마리? 옆에 계신 사장님 혼자 잡으셔 네 이벤트 시작하겠대요 김우영님 다섯수 완두콩님 네. 자 이벤트 시작했답니다 네. 이야 오 네. 이진철님부터 시작입니다 네. 뭐네마리 <웃음> 아, 채팅 안 보고 낚시만 해야 되겠어 아, 네마리 진짜. 박희성님 두 마리. <웃음> 세, 세 마리 잡을게요. 박희성님 때문에. 영호님, 크 열다섯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니, 이거 뭔가 있는 거야. 혼자서 다섯 마리 잡으시고. 어? 걸리신 분이 없으신데? 문어예요 문어 천천히 가보시 천천히 오 이야 사이즈 좋다 이거 아우 이야 예. 맛을 못했어요 저 사장님은요? 저 다섯 마리 다섯 마리? 네. 안산어부님 예, 배에선 많이 나옵니다 배에선 꽤 나왔어요 저는 아직 꽝이요 <웃음> 우리 형님 안 달라졌네. <웃음> 얼마나 안타까워 하고 계실까. 자, 쳤수. 형님, 저 드디어 쳤수 한 마리 했어. 근데 너무 작아.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하지? <웃음> <웃음> 자, 한 마리 보여드리고. 저, 선성님 저, 저, 바로바로 바로 방생해도 되죠? 예. 예, 예. 예, 조황사진은잘 잡으시는 분들께서. 아, 예. 하나, 하나, 하나. 자, 일, 일단 한수 했어요. 꽝 응, 응모하신 분 탈락. 자. 아, 맞아 살려주고 바로 또 잡아도 되잖아. 이러면 100마리 잡을 수 있, 있지 않나? 와. <웃음> <웃음> 수초 대박이다. 와.. 또 왔어 진짜 어떻게.. 어떻게 저렇게 되는거지? 와.. 뭐지 뭘까요? 그렇죠 어, 혼자 내말이 네 돼요 지금 저..저.. 저기도 하셨어 어, 무서운데 인자함을 느끼려면 무서움을 먼저 버텨야 되는데 그거를 잘.. 자 여러분 이커 자.. 자 훈이형님 오셨으니까 한 마리 했죠? 자 형님 제가 이 정도로 효자예요 이거 이거 면방생 된다 저.. 저거 뭐야 너무 미워.. 미워하시.. 미워하시지 말라고 히트레이니까 아이참 와.. 얼마 만이야 그게 제가 낚시 집중 안 하는게 아니야 집중 한다고요 이야 면방이야 이정도면 저 훌륭하죠? 두 마리 째 국에 밥에 네. 반찬입니다 오오! 네. 오. 아니 어떻게 제 옆으로 오셨는데 잡저시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지금 제 옆에서 오늘 처음 하신 사장님 일곱 마리째가요열마리열마리열마리 하고 계세요. <웃음> 말도 안 돼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오늘 제가 꼴찌하기는 겠네아 그래도 꼴찌는 안 했었는데. 자, 지금 현재까지 110수 딱 오늘 여기 왔다 싶다. 지금 3수 더 잡아서 110수 잡았습니다. 리노님, 일부러 앉은 안안거 아닙니까? 저팔 찍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떤 낚시 유튜버가 일부러 안, 안 잡고 싶은 녀석이 어디 있겠어. 박희성님, 일부러 잡는 거. <웃음> 당연하지. <웃음> 일부러 잡아야지. 아, <야>, 나 참. <웃음> 얼쩡 <얼청> 없네, 진 <진짜>. 릴라, <웃음> 농어의 어복을 다 쓰셨나? 아, 지느러미는 요즘에 괜찮은데. 어, 잡으셨어. 잡으신 거죠? 잡으셨어. 오! 거 봐.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옆에 사장님하고 추도 똑같아요 제가 액션을 너무 안 줬네 지금 오늘 처음 오셨다는 사장님께서 액션을 차크를 터는 게 아니고 콩콩콩 그 텀을 조금 빨리 하세요 콩콩콩콩 이 정도로 말해지 자, 박희성님 어떻게 하시지? 어? 어떻게 어 하시오 세 마리 짠데 자 휨, 휨새들 보세요. 그냥 이렇게 벼락같이 온다니까 어떻게 새 말인데? 자, 면방생이죠? 전전 이런 거만 잡아, 그죠 어? 박희성님 어떡이야 아, 큰일 났네. 3마리면 식탁에 어휴 오늘 제가 고기 욕심이 좀 있었어 자 배에선 지금도 나와 정신 좀 챙기자고 좀 예, 이게 예 한두 번 다닌 놈이 아닌 게 이게 멘탈이 나가는 게 말이 돼 이게 이야 진짜 손 잡으신다 와... 진짜...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녹화방송 하면서도 조항이란 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이야... 이게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꼴찌를 해보니까 또 제가 건방졌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. 아 잠깐 한 10분, 15분 멘탈 나가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유투님, 달봉이 못 잡은 거일요일 가서 다 잡을게요. <웃음> 뭐야, 내일, 니, 저거, 달봉이 오늘 못 잡았으니까 내일 잡 잡을 거라 그럴 줄 알았더니, 달봉이 못 잡은 거일요일다잡 <웃음> 유투님, 야 배신감 느껴지네. 역시 당하고 와요, 반말. <웃음> 쉬었다가, 쉬었다가 <웃음> 형님, 다음날. 자, 들으셨죠? 출근해야죠, 형님. 마음만 감사히 게보겠습니다 나라 2호와 함께 했고, 배에서는 136마리 나왔습니다. 저는 세 마리 잡았고, 그리고 꼴찌했습니다. 당당한 건 아니고, 뭐, 창피한 것도 내려놔야지. 은히 형님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달류 형님, 그, 한숨 쉬시지 마세요, 형님. 아, 형이, 형님들 덕분에 오늘 하루 잘, 잘 지낸 것 같습니다. 그 좀, 석질도 많이 했는데, 거기를 못 잡아서 그렇지, 이벤트는 원체 소소해서 그런지, 그 내일은 소소하지 않지만, 잘, 잘 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좀 정리해야 될 것도 많아서 마음은 다정리 했고 내일은 또 밝게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